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노잉글리시 시스템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음, 비교적 간단한 시스템이지만 어, 무회전을 잘 줘야 되는 시스템이죠 출발은 당쿠션에서 출발해서 반대쪽 당쿠션 다시 반대쪽 단쿠션을 가서 장쿠션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자, 일단 시타를 통해서 한번 어떤 시스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번 시간에 하실 내용은 노잉글리시 시스템입니다. 단에서 출발해서 단으로 갔다가, 단으로 갔다가 장으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출발 포인트를 먼저 알아볼게요. 여기서 출발할 거니까 자 반이 10입니다. 10, 15, 20 자, 원쿠션 포인트 10, 20, 25스위쿠션 포인트 1, 1.5, 2, 2.5, 3, 3.5, 4, 5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 공식은 출발 더하기 도착은 원 쿠션입니다. 아 어, 그러면 이 배치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대략 한20 정도의 위치에 있네요. 도착은 5에 있으니까, 음 계산을 하면 25가 나오죠. 당점은 중상단 투팁 정도. 어 스피드는 2.5 정도에 간결한 샷을 하시면 득점이 됩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어 그러면. 지구 영상을 통해서 음, 각 구간마다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시타면으로 가시죠.